둘이 먹다 하나가 기절해도 모르는 그맛 금성식 냉면 배고파 냉면 해줘 냉면 알았어 아 1인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 여준아 이거, 이거 저기 냉면 떨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삼촌이 치킨 시켜줄 단장 보다 그만 윗자빼기냐? 사랑하는 조카에게도 차마 양보할 수 없는 그맛 금성식 냉면 맛있냐? 응 음. 손촌 한입만 줄래? 씨. 금성식 냉면 10인분 15,800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음식은 어, 금성 측냉면이에요 어, 가시오가피가 들어간 예, 금성 측냉면인데 이건 제가 광고를 했던 품목이에요 전에 어, 아람감자탕 그 뼈에 잡고 3인분 만원짜리 그때 광고를 할때 어, 함께 광고를 했던 품목인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냉면 자체는 어, 좀 많이 부각을 좀못 시킨 것 같고, 어, 좀 비주얼도 그리고 좀 아쉽게 냉면을 내왔고, 요것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에 이게 좀그 뼈의장국만큼 많이 어, 이슈가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AS 광고 형식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AS 광고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금성식냉면 10인분, 국수 10개와 우변 10인분, 그리고 양념장, 어, 양념장 소스가 진짜 죽여줍니다 그리고 이 쌈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된 품목이요 가격이 15,800원입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잘삶면서 갇혀가지고 먹방을 한번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냉면을 준비를 한번 해와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근데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겨자소스가 또몇 어 개가 옵니다. 겨자소스가 오고 이 쌈무 같은 거는 오지 않습니다. 쌈무는 그냥 뭐 협찬품으로 해가지고 좀 보내주신 거래요. 어 쌈무는 뭐 따로 뭐 주문하셔도 어 가는 품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입에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삶으실 때 너무 오래 삶으시면 이 측냉면 특유의 그 쫀득함이나 구수함을 잘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으실 때 1인분 정도 삶으실 때는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1분에서 한 1분 15초? 그 정도만 삶아주시면 아마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계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계란을 먼저 먹는 중이라 <웃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는 양념장 있거든요 이 최고예 요 진짜 고기도 들어가고 야어 쫀득하고 이렇게 막힘들지 않아. 음? 어... 야저 양념장 이 레시피 진짜 배우고싶다 아... 물냉면에 살짝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드셔도 조금만 고기도 좀잘 씹히고 맛을 진짜 두배로 증가시켜준 것 같아 저는 일단 육수를 냉장 보관했는데 냉동실에 살짝 살 흘려서 드시는 게좀더 맛있을 거예요 더 시원하게 아. 흰자를 먼저 먹고 노른자 맨 마지막에 국물이 살짝 풀어졌을 때 먹으면 이게 살짝 뭐 탁해진 것도 있지만 고소함은좀더 더, 더 배가 되니까 우선 좀 요렇게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람감자탕 금성측냉면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